제가 사회자는 아닌데 오늘 이렇게 귀하시게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어 종로, 종로구의회에 라도교원 의장님 지금 나오셨거든요. 잠깐 앞으로 좀 오셔갖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오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종로구 의회의장 나도균입니다 따사로운 이 가을 햇볕 아래서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주위에 앉아서 이 우리 찾아가는 유형 문화제의 소리와 춤을 보시려고 오신 관객분들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여러분들을 잘 모셔야 되지 않냐라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우리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참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종로구청에 이 예, 종로구청장하고 그 관계기관에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런 좋은 무형유산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힘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있는 모습이 좀 가슴 아프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하루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장님한테 박수 한번 더주세요 그리고 지금 종로의회또 부의장 이강규 부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셨으면 한 말씀 하셔야죠,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멘 우리 저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해서 우리 저 우리 무형문화의 소리와 춤을 좀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많은 저 예산을 좀그렇게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기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의장님이랑 부의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금 어 옛날 서울시의회로 부의장님께서 정창희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정창희 부의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아 우리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지금 문화사업 팀장님 어디 계신가? 우리 팀장님 나오시 송송인경 팀장님 어디 계세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사한번 주세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오늘 바쁘신데도 와 주셨거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판소리하는 박선주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소리는 신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시구 좋다 한번 하십시오 벌시구 좋다 예. 수백명 봉사성명을 차리 차례 물어갈 적진봉사배 당도아야, 봉사 성명 무엇이오? 웃다 성명이고 무엇이고 수백리를 걸었더니 시장에 죽었소. 그 먹을 것이 나 있으면 좀 주시오. 아 글쎄 성명만 일러 주시면 오늘 여기 잔치 날이니 배고픈 사람은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계기도 주고 또 마누라 없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 마누라까지 딱 재미줄 것이 있게 얼른 얘기하시오. 으, 따거 실없이 여러 가지 금만 준다이. 그렇다면 내저 황주 도하동산은 심학규라는 사람이요. 신명이 여기 계신다! 우! 하고 달려들어 신봉사를 별공으로 입시하려고니 그때 요신봉사는 아이고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배설키는 수맹인 만자 중에 날. 번 죽을랍디요 더듬 더듬 별공 안으로 메시고 들어가니 심왕 원관 간 용궁에 3년이 되었고 심 봉사 딸 생각에 어찌나 울고 고심했던지 맘이 들고 백수가 돼어 알아볼 수가 없으니 심왕후품부어이대그 봉사 그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가 알아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 많은 이름은 정이 없고 여행에 출천하여 그 애가 밥을 비어큰큰포생지에 해갈지 우연한 죽을 만나 공양미 300성만 김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에이, 내 딸이라니, 내 딸이라니, 내가 죽어, 죽어, 천지를 들어왔느냐. 이것이 하늘의 뜻이여 부처님의 조화였다 신봉사 눈을 딱뜨고 사면을 바라보니 세상이 모두 흐증그저거제 신봉사 눈뜬 바람엔 수백명 봉사들도 개평로 눈을 뜨는디 눈을 뜨는데도 꼭이 장단이 있던가 보더라 만자맹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시갈모나난 소리로 쫙, 쫙, 이거 눈 떨어지는 소리요, 쫙, 쫙, 어더니만은 일시의 눈을 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제 집에서 눈을 뜨고 이 자당도 모돈맹이 중도에서도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앉아 뜨고 니어 뜨고 서서 뜨고 회대다가 뜨고 울다 웃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버뜩에다 뜨고 눈을 끔찍하다가 뜨고 눈을 풍여가며 뜨고 어떤 놈은 그냥 지마대로도 떠불고 눈곱 따다가도 뜨고 지어비그 주수까지 일시에노를 떠서 광명 천지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신봉사 눈을 딱 떴습니다 다음은 경기민요로 흥겹게 또 여러분들을 성을 똑같이 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민요노래가락저 태평가, 풍년가 이렇게 매들이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웃음> 저는 추향과 이별과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은 취임새 아시죠? 취임새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련님이 기가 막혀 <웃음> 저, 저, 저, 저, 다시 하겠습니다 <웃음> 도련님이 기가 막혀 장모 내 네, 좋은 수가 있네 춘향만 달에 가면 그만 아닌가 내일 요요 배양시 신주는데요. 내도복소에있는 메시고 춘향이를 요요 안에 태우고 가면 누가 요요 안에 춘향이 태우고 갈라 할라든가 아이고 어머님 도련님 너무 저르지 마오 도련님이 오죽 답답하고 입만 먹으면 저게 저런 마음을 흘러오리까 어머니는 건너방으로 건너가시오 나는 오늘밤 도련님 이시고 울음이나 실컷 놀고 할 말이나 없이 노고 내일 이별할라요. 오+ 어디야? 보디야. 네 마음대로는 보디야. 천년 번 가신 후로. 지자장을 노밀였느냐 돈내 여두 과글 짓고 나 nah, 아니오! 말씀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이 수군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수군가를 맨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춘향전을 부르고 좀 울고 심청가를 부르고 좀 울고 이러면 좋은데 제가 이제 지정이 국가 이제 무용문화재그 지정이 수군가로 되다 보니까 이 문화재청에서 항상 또 수군가를 좀 부르라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전승을 하라 그래서 오늘 또좀 듣기 싫은 수군가를 좀 할랍니다 자 단가를 한마디 하고 수군가를 하겠다여산는 네. 저사 고천피니 명코 포비좋구나 범원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 우르들었나도 어제 청춘 잃러니오늘백발한심 네. 보구나. 아으고내 청춘도 날 버리고. 네.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갈줄파는법불방열 흔들을 때인가 시구 보마 왔다가 왜 갈려든 다그잖아 이가가도여름이 되면 조금 파 소성한시람 예보 타일러이 고이 여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루상풍 유라에네도 지적하고 얼개를 풍피지 않는 한국 어, 어, 거, 가을이 가고 거, 겨울이 돌아 고면 땅목원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흐흐 세계가 넌는 볼배, 설배, 전쟁입에어진 모두가 앞에 빠져 흙흙 퍼지러 나아쇼. 부정 세월은 윗 바다 없이 흘러가고, 이내의 정촌도 한참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추를 노려라 아, 네. 오하세상 돈님네들 네. 이내한 네. 말대로 아.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평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 하면, 단, 사십, 동, 못, 산, 인, 생, 아, 참, 번, 죽어, 지, 면, 풍, 방, 산, 저, 러 어, 흑, 이로, 나, 시, 사, 아, 아, 아, 아, 하하하 진수돈 부려 생전에 일배조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마라라 아까운 청춘들이다 는건당시 세워라 가지마라 I d 세월로 s 거나늘어 r l d not jolly. So now, put it 가 o w n Better. Oh, p u 하 it up. p 차 보다가 차 세상으로 번져 보내버리고 너무 집은 임대들 서로 모아 앉아 한잔 더 먹소 고만 벗게 보면서, 거, 흐렁, 거리고, 놀아, 보자. 아이, 시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 이것은 잠깐 아닌데, 지금 이상한데, 힘든 너무 힘든데. 아니 바꿔봐. 아! 아! 아! 아! 이것은 잠깐 당가였다. 수군가 범내려온다로 한번 이어보는디 그때요 호랑이가 오! 이놈들 염려 하라내 비록 백수지장 상군으로서 살생을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평소에 먹기 좋아했던 입맛을 좀 참으면 될 것이 아니더냐 썩 이랬겄다 그때의 별주부는 저기를 바라볼 때저기난응당 토끼가 있을 듯하야 저기 저바둑전백이고 주둥이 벌그러고 몸뚱이 얼숭 덜숭한 것이 도생원 아니요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턱이 늘어져 뻣뻣하여 토자가 늘어져 호자로 변했거다 저기 저바둑점백이고 몸뚱이 얼숭덜숭한 것이 호생원아니요 호생원 어고 불러노니 첩첩산중 호랑이 생얼말 듣기는 처음이라 내려오는디 생내려나두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쪽 찢어져 꼬만한 숭달숨거리나자떡찬방리동던 전동 같은 납다리 동네같은 뒷다리며 새나같은 마틈으로 잔디뿌이 왕모리를 엉덩스런 백설증으로 자르르르르 소리 산천히디노우 땀이 두꺼지는 듯 자라가 깜짝 놀래 오룸치고 가만히 거졌을지 호랑이가 성 데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무슨 감아서 뚜껑을 보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시고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아 이것이 엇시고 아, 이것이 날 불렀어? 두루 평판에 볶가놓은밀붓금이도같다마는은것은 내가 아니나니 그도 아니요 이리 봐도 둥굴 저리 봐도 둥굴 둥굴 둥굴 두둥굴 납작세냐 대답이 없으니 하늘을 보고 땅을 척 보더니 옳지? 이것이 정형 하나님 똥인가? 이 하나님 똥 먹었으면 약들 더이니 자우지가 먹자 하고 그 지독한 발로 별지부 등에 탁걸쳐으니 자라가 깜짝 놀래 이뿌리만 개의 이로 개선은 미라 하신나 호랑이가 듣고 아 이거 봐라 아 이것이 날 보고 통승명하자는니 네 지금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라 하는 어른이시다 너는 대체 명색이 무엇이냐 자라가 호랑이란 말을 듣고 어찌 놀래놓았던지 말을 바로 잃어버렸겄다 예나 자라 새끼요 호랑이가 자라란 말을 듣고 좋아라고 먹기로 드는디 할시구나 잘생고 어, 할시구나 좋을시고 할시구나 지와자 좋다 얼씬구 잘씨구 지와자 좋은데 얼씨구난 좋을씨구 아! 내 평생 온나 길을 와 매탕이 이번 일론 아주 좋은집 이럴 비어먹어보자 그르르르르릉 허달렸대니 어, 자라가 기가 막혀 야이 i 로구나말 g 할 말고 c 자 아니 내가 그 o m I 고남생이이남생 o w anymore. I'm saying, i 게 saying, 이이라 이제 오늘아. 시급 큰 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승하셨습니다. 음악 주세요. 왜 이렇게 안, 나왔고. 아, 아, 안 나와 또? 아, 아아안 나와 아아 자. t h a t 멋있지 <웃음> 우리 여기 너무 찬양하고 싶다고. 네 오세요. 자 우리 예, 우리 저 우리 단원들 오세요 올라오세요 다 단원들 올라오세요. 예. 자 우리 오늘 깊어가는 가을 날입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찾아가는 유형무사 소리가 좀 함께하셨습니다. 옛것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벌리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 자 여기 여러분 오심중에서